이거는 중국이랑 회분국이랑 그다음에 재분국이랑그 아니, 중국, 회분국재분국 그다음에 가분국, 음, 이렇게 있는데, 음, 지금 어 여기는 과분국은막 딱히 막 엄청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음. 그냥 제가 임의로 들리는 어, 좋아 좋아. 네. 아니는 생략할게에응초식을 음. 했으니까 초식을 해주고 플러스 35가 있어요 응 음.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30 찍고 15을 쭉 내서 어,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어너잘 그린다 아, <웃음> 그럴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음 이거를 거보면 여기 지점이 올라가야죠 응 음. 를 저희가 그거 잘본도응잘 리듬을 쓸게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다가 여기 다시 뜯는데 응? 여기를 재본도응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찍어 팔십까지 찍혔잖아요 원래 7 0밖에안 찍혀야 되는데 응 약간 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잘본는데 여기 여기서 응.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응. 이때는 그 음, 그 그냥 뭐 <웃음> 그거 막거리고 <들이고> 있긴 하는데 <웃음>